2020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한 해를 주신 것은 특별한 선물이고 기회입니다 주 안에서 여러분들의 선한 꿈들이 다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새해에 대한 기대와 설렘 참 우리에게 많이 있지만 그런 현실은 녹록치가 않습니다 우리는 한치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예측 불허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홀로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다 내어 맡기고 나아갈 때 반드시 승리하는 그런 한 해가 될 줄로 기대합니다. 새해에 우리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우리 다 같이 붙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있게 더 달려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될때 우리 교회는 더 건강한 교회, 가득 차 넘치는 교회, 뜨거운 교회 하나님 나라와 권능이 실제하는 그런 살아있는 주님의 교회가 되어 갈 것입니다 새해에 우리 행복하고 복된 신앙 생활을 우리 새날교에서 함께 일구가기를 다 같이 우리 파이팅하며 나갑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주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맡기신 평범하지만 유일한 하루를 살아갈 것입니다. 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겠지만 그 모든 일을 지나 결국 주님만을 위해 한걸음 나아가는 2020년이 되기를 조용히 기도해 봅니다.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렐루야, 네. 네. 우리 함께 어, 참 어, 좋은 교회, 행복한 교회 생각만 해도 가슴이 설레는 교회 1년 동안 함께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 한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어, 저도 여러분에게 너무 어, 감사하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다 감사하는 뜻에서 우리 한번 감사 박수로 우리 같이 영광을 드립시다 감사합니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10편 56편입니다. 구약성경 842페이지, 10편 56편, 8절에서 마지막절까지, 우리 한절씩 힘있게, 우리 송구영 씨 내배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8절에서 13절까지, 한절씩 교독하며 힘있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 하소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소원함이 있어 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어느 목사님이요 기도하고 고민하고 또 기도하고 고민하는 끝에 결국 선교사로 그렇게 나가게 됐대요.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결단을 할수 있었던 것은 이 믿음의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전에 이 목사님이 선교사로 부름을 일찍 받았대요. 그런데 계속 좀 주저 주저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그게 예전에는 없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늦었지만 성교사로 나가신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한편으로는 굉장히 부러웠어요 왜 부러웠느냐 이게 너무 당연한 얘기 같은데 하나님을 의지할 믿음이 생겼다 라는 것이 굉장히 부러웠어요 아,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다 하나님 믿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할 믿음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그리고 정말 두려운 일이 생길 때 그때 하나님이 의지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힘이 되고 그래야 용기가 생기고 그래야 말씀의 순종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게 어려울 때 하나님이 의지가 되느냐 이거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이 하나님이 의지가 안 되면 여러분 그런 믿음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냥 믿는다 그뭐 힘이 있냐 말이죠 정말 내가 믿음이 있으면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의지가 되어지고 이게 저는 보통 통인 문제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56편이 아주 귀한 시편인데 이 시편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이 계속 나와요 자 다윗이 하나님을 이렇게 의지한다고 이야기합니다 3절과 4절을 우리 한번 큰소리를 읽겠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 적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가 어찌하리까 자측에 보면 두려워하는 날에 이 다윗이 주님을 의지가 됐는데 그 의지가 되니까 두려움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있는가 하고 의지가 되는 거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해서 두려움이 사라지기도 하지만 전혀 믿음이 있는가 하고 두려움하고는 별개의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 살아계심이 정말 믿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돕는 자시고 하나님이 나의 정말 힘이 되시고 그 사실이 정말 믿어지고 그 하나님의 의지가 되어지면 두려움이 사라진단 말이에요 다윗이 바로 지금 그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 다윗의 고백이 이 배경을 좀 알면 이 고백이 참 대단한 고백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데 이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 다윗이 이 사울 왕의 시기를 받아가지고 전국 방방곡곡 다 숨어 다녔어요, 한때. 이 다윗이 죽이려고 쫓아오니까. 근데 이 다윗이 사샅치이 어 사울한테 쫓김 당하니까 다윗이 더 이상 자기 나라 이스라엘에 더 이상 숨을 데가 없어요. 있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어 블레셋이라고 하는 다른 나라로 도망쳐간 적이 있어요. 블레셋 가드라는 지역에 이제 갔는데 여러분 이 블레셋이 또 어떤 나라입니까? 다윗이 블레셋에서 피신하고 갔어요. 도망갔어요. 그런데 그 블레셋이 누구 나라입니까? 콜리아시 나라. 콜리아 나라. 누가 죽였어요? 다윗이 죽였어요. 그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다윗 같거든. 그러니까 이 블레셋 가대에서 다윗이 어떤 행색을 합니까? 자기 목숨 부지해 보려고 막 미친 척 하잖아요. 막 침을 줄줄 흘리면서 숨에, 수염에 막 침이 막틀 타고 내도록 막 미친게 행동하잖아. 자기가 다윗이 아니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근데 사람들이 다이라는 사실이 점점 이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이 불리해서 사람들이 가만둘 수가 없죠. 이다윗을 알아보고는 사방에서 그 다윗을 죽이려고 모의를 하고 끊임없이 죽이려고 그의 행위를 살피고 있을 그때요 그리고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 나라까지 도망을 갔는데 피신을 갔는데 자기는 그 나라에서 사람들이 모를 줄 알았는데 사람들이 알아봐 근데 그냥 알아보는 것 같으면 자기를 죽이려고 이제 사방에서 달려들어 그 상황에서 오늘 10편이 기록된 거예요 그 상황에서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다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배경에서 기록된 시가 56편인데 다윗의 처지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한번 다시 들어보세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사람들이 나를 짓밟으려고 합니다 온종일 나를 공격하며 억누릅니다 나를 비난하는 원수들이 온종일 나를 짓밟고 거칠게 나를 공격하는 자들이 참으로 끊임없이 자꾸자꾸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자기 성을 하나님께 알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배경을 생각하면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선언하는 것은 정말 저는 대단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다윗은 이제 12절과 13절에 보면 이미 구원 받은 것으로 믿고 감사제를 드리겠다고 서약하고 있어요 자 12절과 13절 쉬운 성경으로 띄워드릴게 큰소리로 우리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 죽게 서약한 것을 기억합니다 내가 죽게 감사의 제물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죽께서 나를 죽음에서 건지셨고 넘어지지 않도록 나를 붙드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나는 빛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는 앞에서 걸어가겠습니다 이미 감사제를 드리고 이미 주님께서 나를 건져 주실 줄 믿고 넘어지지 않도록 붙더심을 믿고 빛가운데로 자기는 걸어간다는 거예요 너무나 큰 자신감의 표현이죠 다윗은 이미 구원받은 것으로 믿고 감사제를 드리겠다고 서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이 다윗처럼 이런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어떤 처지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의 의지가 되니까 두렵지도 않고 염려가 안 되는 그런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까? 제가요 하나님 의지하라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 의지하세요 제가 이렇게 한다고 여러분의 의지가 될것 같아요 하나님 의지하세요 그럼 아멘 한다고 되는 것 같으면 제가 그만 반복하겠어요 아니면 제가 막큰 소리로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세요 할렐루야 그럼 의지가 되면 제가 막 밤새도록 할렐루야 의지하세요 이렇게 외칠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믿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지가안 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이 믿어지는 역사가 사실은 일어나야 되는 거죠 믿어지는 역사가 나타나야 된단 말이죠 음. 제가 지난주에 어, 숲곳이 아니라 어, 베데리다라는 이제 그 설교를 어, 제가 하고 점심사고 카페에 이렇게 나오니까 많은 분들이 그 설교에 도전을 받았다면서 그 피드백을 하신 분이 몇분이셨어요 그 중에 어느 집사님이 목사님 아, 정말 오늘 그 말씀은 나한테 딱 주시는 말씀입니다. 고기까지 너무 너무 좋았어요. 어.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신가 하는데 다 말씀 듣고 은혜는 제가 받는데 목사님 그대로 잘안 사라져요. 그대로 잘안 사라지고 제가 안 바뀌는 게참 문제예요 하면서 짭짭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솔직한 고백이죠 참 은혜는 됐는데 하, 오늘 말씀 너무 좋은데 자기에게 주신 말씀인데 그런데 내가 이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잘안 된다라는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 공감하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은혜 받는 것하고 그 은혜대로 사라지는 것하고는 별게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믿는 것하고 정말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하고도 또한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더욱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대로 사라지는 것 여러분 사라지는 역사가 있기를 추원합니다추원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그렇게 사라지는 것은 이게 아무나 되어지는 것 정말 아닌 것같다 하나님이 정말 믿어지고 하나님이 정말 의지가 되어지면 얼마나 다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좋으신 하나님으로 믿어지고 의지가 되어지는 분이 되어야 우리가 하나님 믿는 덕을 볼것 아닙니까? 하나님 믿는 뭔가 힘을 얻을 것 아닙니까? 이 믿음이 참 신비한 거거든 여러분 산에 등산 갈때 그냥 맨손으로 올라가는 것 같다 하고 지팡이 하나 등산지팡이 하나 들고 다는거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산에 한번올라가 지팡이 하나 있는 것하고 없는 것 차이가 나는데 지팡이 하나만 있어도 산에 쉽게 올라가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이십니다 근데 이게 진짜 믿어져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진짜 믿어지면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이시니 내가 뭐가 겁나 할게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믿어지는 것이 참 진정한 믿어입니다 자 한번 따라시다 믿어지는 것이 믿어지 진정한 믿어인다. 자, 이 사람한테 믿어줘야 합니다. 라고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자, 이래 보세요. 어느 한 교회 학교에 이 어린이부를 맡으신 전호사님이 계셨어요. 어린이부. 그런데 그 전호사님이 어느 주일날 자기 학생들한테 이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아이들에게 그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주려고 이렇게 물어봤대요 여러분 배가 고프면 어떻게 해요? 배가 고프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다들 대답하는데 엄마 아빠 배고파 그러니까 존사님이 그러면 어떻게 되는데 그럼 엄마 아빠 먹을 거 줘요 그게 참 믿어지는 게난 너무 신기해요. 그 전사님이 엄마, 아빠 배고파 하면 엄마, 아빠 먹을 거 준다는 게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 배고픈 엄마, 아빠 배고파 그러면 엄마, 아빠 먹을 줄 준다고 아이들을 그렇게 믿고 있는 겁니다. 그 전사님이 이제 생각할 때. 아 엄마도 엄마 나름이겠지 아빠도 아빠 나름이겠지 좀 다를 수도 있지 않겠어그 유도 질문을 했대요 다른 경우도 있지 않나? 그런데 어떤 아이들도 다 배고파 엄마 배고파 아빠 그러면 먹을 것을 준다고 철석까지 믿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아이들에게 여러분 엄마 아빠 의지하세요? 엄마 아빠를 믿어야 돼요? 그런 설교할 필요가 있어요? 없죠? 뭐 믿으세요 자 엄마 아빠 믿으시는 사람 믿으시는 아이들 아멘해 아멘해 그럴 필요가 없잖아 왜 그냥 믿어지는데 엄마 배고파 엄마 뭘걸 주는 그 엄마가 그냥 믿어지는데 그러니까 아멘해 할렐루야 해 그런 설계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믿어지는 거 여러분 이 어린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 엄마 배고파 그러면 먹을 게 생길 거라고 하는 이 믿음 이 믿음은 정말 단순한 것이면서도 놀라운 능력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정말 그런 믿음 갖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 믿음 갖기를 원하십니다 자이 다윗이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졌던 것일까? 이 다윗의 믿음을 이해하려면 다윗의 생 전체를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다윗이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된 데는 갑자기 그 믿음이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 갑자기 그런 믿음이 생긴 게 아니란 말이죠 이 목동 시절 양떼를 칠 때부터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어요 그때 그 믿음은 작은 믿음이었지만 하여튼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여튼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 살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신 것이 믿어지고 믿어지니까 골렷 앞에서 다한 대게 그 꼬마가 어? 돌멩이 몇개 들고 튀어나가고 하나님이 믿어지니까 그런 삶을 쭉쭉 쭉쭉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그런 믿음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그냥 순간에 생긴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8절에도 보면 여러분 다윗도 그런 다윗도 한때는 괴로워했고 두려워했고 밤새도록 울었던 때가 있었던 것을 알수 있어요 자 8절 한번 띄워드릴게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나의 탄식과 고통을 적어두소서 내 눈물을 주의 책에 기록해두소서 그것들이 주의 책에 없습니까? 이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쳐 죽였던 대단한 이스라엘의 영웅이었지만 그런 다윗도 살면서 때로는 두려움에 떨었고 어떤 때는 너무 두려워서 울기도 했고 밤새도록 울었던 사람이라니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제 눈물 하나님 가족 부대에 담아 주셨잖아요 제 사정 하나님 책에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 이랬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태어날 때부터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저나 여러분보다 더한 죄도 지었던 사람이에요 사람도 살인한 간음죄도 지었습니다 그랬던 다윗이지만 그가 잘났든 못났든 다윗은 어쩌든 철저하게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살았어요 얼마 동안? 계속 한 평생 동안 한 평생 동안 그러는 동안에 다윗에게 어느 듯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생긴 겁니다. 하나님 의지가 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도 하나님 나를 도와주실게 이게 믿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믿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한 순간에 되어진 게 아니고 그 동안에 계속 순간 늘늘 늘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이름 부르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 살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소원하고 그렇게 그렇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믿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은 정말 근본적으로 하나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지만 이 하나님은 다윗에게만 이런 믿음을 주시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 모두에게 저는 믿습니다 이 믿음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세요 예. 아멘 그런데 사람마다 다 믿음이 좀 많이 다르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다 똑같은데 음? 그왜 사람마다 믿음이 다 이게 다르냐 그건 다위처럼 모든 일 가운데 전심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은혜는 항상 먼저이지만 우리의 반응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어떤 순간에, 어떤 나날들에, 내이 네, 반응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어느 목사님 두분 이야기를 제가 드릴게요. 어느 목사님 두 분이요. 비슷한 지역에서 비슷한 때에 교회 건축을 하셨대요. 근데 두 분이 교회 건축을 하시다가 공교롭게도 함께 부상을 당하였어요. 부상을 당하였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목사님은 너무너무 너무 감사, 감사. 감사가 자꾸 나오대요. 부상을 당했는데도. 그 교인들이, 목사님 어떡해요, 목사님 어떡해요. 그 찾아오는 교인들에게 목사님 너무 감사하더래요. 이 교회가 건축되어질 때, 예배당 지을 때 시험이 많다고 하는데 그 목사님 세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알았대요. 이 교회당 짓게 되면 공통적으로 세 가지 어려움이 있대요. 하나는요, 죽든지 또 하나는 교회를 떠나게 되든지 또 하나는 다치든지 예배당 짓다 보면 이런 시험이 있다는데 자기는 그 중에서 가장 약한 거 그것도 목사님 자신이 다쳤으니까 뭐 교회 안에 시험 수습할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셔서 제일 약한 시험을 허락하셨다고 감사, 감사, 감사를 하더라는 거예요 자 이런 반응을 보인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또한 목사님은 원망하는 마음이 잔뜩 들었대요 어떤 마음이냐? 아니 교회를 건축하는데 하나님 왜 이런 부상을 제가 경험해야 되나요? 내가 지금 하나님 일을 하는 건데 왜 하나님의 나를 지켜주시지 않았나요? 꽤 오랫동안 이런 원망을 하시다가 그 목사님이 몇년 뒤에 은퇴를 하시는데 그 은퇴할 때 하시는 인사말이 너무 열심히 일한 것이 후회가 된다고 이렇게 은퇴 말을 하고 씁쓸이 교회를 떠나셨대요. 같은 성경을 읽고 같이 목회를 하셔도 이렇게 다를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을 만나도 그것을 보는 눈도 다르고 해석하는 것도 다 다르잖아요. 이게 뭐죠? 이게 반응인 거죠, 반응. 여러분들은 어떤 어려운 상황이 올때 시험 당하여 낙심한 상황이 왔는데 그때 정말 하나님이 의지가 되고 그 의지가 되는 믿음이 뭐냐? 흔들리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정말 내가 가졌느냐는 거예요 그죠? 제가 좋아하는 시인 중에 신경림 씨라는 분이 계세요 신경림 씨 많이 아시죠? 그 신경림 씨가 쓴시 중에 갈대라는 시가 있어요 이런 거예요 언제부터 갈대는 속으로 조용히 울고 있었다 그런 어느 밤이었을 것이다 갈대는 그의 몸이 흔들리는 것을 알았다 바람도 탈빛도 아닌 것, 갈때는 저를 흔드는 것이 제 조용한 울음인 것은 까맣게 몰랐다. 이런 제시예요. 우리가 흔들리는 것은 이게 사람이나 환경 때문에 아니라 자기 자신의 문제다. 사람들은 주위 환경의 어려움이 자기를 막 흔든다고 라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기는 가만히 있는데 주위에서 자기를 마구 흔드는 줄 압니다. 실은 자기가 울고 있었던 겁니다. 무슨 말이냐? 자기가 자기 믿음이 없으니까 흔들리는 겁니다. 환경이 아니에요. 갈대가 막 속으로 막 울고 있는데 자기는 달빛 때문일까? 바람 때문에 자기가 울고 있는 걸 나중에 알았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를 흔드는 것은 자기 속에 있는 울음이었대요. 그러니까 환경이 아니더라고 자기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막 흔들리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저도 종종 겪습니다 제가 이런 좀 목격하면서 제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 여러분 좀 건강하게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네. 저도 정말 계속해서 목격해 나가는 것이 두려움 때가 참 많습니다. 어, 걱정이 많이 되고, 이 불안정세가 생길 때가 솔직히 있습니다. 왜? 이 교회는 이렇게 크게 잘 지어놨는데요. 얼마나 이게 이제 해야 할 일이 많겠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제 사정을 이렇게 보면 점점 나이도 먹어가고, 음, 힘도 예정 가치가 사실 안죠. 아, 아, 또 열정도 예전 같은 그 열정이 좀 아닌 것 같아요. <웃음> 그리고 이제 더 이제 설교도 더 잘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기도도 많이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책을 계속 읽어줘야 되거든요. 뭐내 머리에 뭐 하늘에서 이렇게 뭐, 아, 이렇게 아이디 노는 것도 아니고. 근데 또 책을 이렇게 보려니까 제가 안개 서너 개가 있거든요. 책보는 안개 도 껴야 되고. 그리고 그 안개를 껴도 오래 읽어갈 수가 없어요. 눈이 따가워서. 어.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는 막 종일 책보다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은 책 오래 읽기도 참 힘들고. 아니, 내가 흔히 교인을 잘전어놨기 때문에 정말 힘이 막 펄펄해가지고 더막 뛰어다니면서 막 이렇게 목회하고 이제 해야 되는데 내 한계가 딱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안한 거죠. 굉장히 두려움이 있어요. 그 어느 순간에 손이 좀 떨리더라고요. 누군가가 수전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왜 그런가? 이게 사실 이제 내가 가진 한계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불안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한 번씩 흔들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제가 예배 하다가 받는 은혜가 뭔가 하면요. 요즘 우리 워십 팀들 오늘도 여러분 곡들이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워십 팀들이 그 가사와 그 곡의 그 내용 테마가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그 가사를 계속 하나님, 그는 하나님 하나님을 계속 주목하도록 그렇게 그 가사를 계속 펼치면서 하나님께 경탄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감탄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노래하게 만들고 이런 찬양 계속 많이 부르고 있거든요 지난주에였어요 지난주에 마지막 곡 어떤, 어떤 곡 하신지 아세요? 마지막 곡 이렇게 시작했어요 그 선율 형제가 들으면 툭툭툭툭 치면 성민 형제가 띵띵띵띵띵 띵, 띵, 띵, 띵 이렇게 시작해요 Our Father 우리의 아버지라는 찬양 딱 전주가 딱 나온 순간에 내 눈에서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아 이게 뭔가? 이게 뭔가? 하더니 찬양가서만 무관하게 수고나 나를 바라봐 나를 바라봐 아우파드 나의 아버지 딱그고기 펼쳐지는 순간에 나를 바라봐 나를 바라봐 너 자신을 보지 말고 나를 바라봐 찬양가서 무관하게 그 찬양이 계속 흐르는 동안에 그동안에는 나는 나의 한계를 바라보고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불안하기도 하고 때로는 초조하기도 하고 이랬었는데, 한계를 뛰어넘으시는 힘을 가지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그렇게 그 예배 가운데 나의 눈을 띄어주시는 거예요. 떠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가 막 그, 그 곡이 진행, 그막 이렇게 되면 될수록, 나 자신은 이제 잊어버리고, 계속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도록 만드는 내 마음들이 계속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존재입니다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절대적인 힘이 주어지지 않는 한 한계를 넘어서는 문제를 만날까봐 언제나 두려운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 힘으로 나 자신은 물론이고 내 힘으로 내 가족을 지킬 수 없어서 불안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 불안을 어떻게 제거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진짜 신뢰할 만한 것을 신뢰하면 되죠 신뢰할 만한 것이 없는 세상에서 신뢰할 만한 것이 뭡니까? 여러분 내가 신뢰가 됩니까? 어떤 사람은 믿을 것 나밖에 없다 그건 지는 몰라서 사실은 사람을 몰라서 그런 거죠 정말 여러분 믿을 수 있습니까? 내 자신 나는 아니더라고요 늘 변해요 나도 변하고 여러분도 변하고 김교수아도 변하고 <웃음> 이곳사도 변하고 김교사도 변하고 이게 우리지 않습니까? 다 변하지 않나? 사회도 변하고 꿈도 변하고 변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진짜 변하지 않는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10편 56편 11절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선적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이랍니다 다윗은 두렵지 않다고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한계를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믿어지니까 믿어지니까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음에서 뭐라고까지 고백합니까?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그걸 제가 너무 잘 압니다라고까지 고백을 하세요 야 하나님이 믿어지니까 하나님의 의지가 되어지니까 하나님은 내 편이시지 이러니까 막 자신감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신뢰가 되니까 두렵지 않게 되었습니다 불안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한 문제보다 크시고, 한계가 없으시고, 변함이 없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에겐 한계가 없습니다. 한계가 없어야 한계가. 나에게는 아주 큰 문제라도 하나님에게는 아무것도 안 해요. 하나님으로 충분하다. 하나님으로 충분하다. 이제 지금 나오는 이 멘토가, 이 메시지가 바로 지난주 마지막 사냥 부를 동안에 하나님의 주신 메시지. 나에게는 한계가 없다. 나로, 나로, 나로 충분하다. 나로 충분하다. 저는 그거 메시지 들으면서, 야, 이거 정말 예배 시간이 정짜내 영의 눈이 열리는 시간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눈이 뜨여지니까, 뜨여지니까 두려움이 여러분, 그게 너무 너무 작아지는 거예요. 불안이 왜소해지는 거죠, 사실. 그래서 저는 아 예배는 내 눈이 열리는 시간이다. 예배는 내 눈이 뜨여지는 시간이다. 우리는 오염되고 타락된 우리의 눈이 재조정되는, 재조정되는. 나만 하더라도 계속 나에게 계속 초점을 맞추니까 두렵고 불안한 거예요. 내 한계가 계속 보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초, 초조했던 건 아니었어요. 근데 그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이 타락하고 오염된 눈이 자꾸 조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겁니다 믿는 자의 최고의 특권은 뭐냐?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고난 중에 있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믿어지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동안에는 어떤 것도 흔들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믿어지는데 뭐가 흔들리겠어요? 왜 흔들립니까? 그 하나님이 안 믿어지니까 그러니까 흔들리는 것 아닐까요? 그러니까 상황이 두려운 거죠 내년 어떻게 살까? 막연합니까? 그것은 내년 막연한 문제 때문에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그러니까 내년 어떻게 살지 이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야 이게 하나님 믿어지는 게 이게 이게 정말 중요한 거구나 정말 중요. 그 제가 초두에 그 선교사님이 그다 선교 못 나가고 주제한 게 하나님이 안 믿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진짜 믿어지니까 나이에 상관없이 성교사로 나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힘과 결단은 어디서 나왔어요? 바로 하나님이 믿어지는 그 믿음에서 나온 것 아니겠어요? 네. 여러분 우리는 어떨 때난 너무너무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안 믿어져 하나님이 의지가 안 되는데 어떻게 이런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게 옳은가? 하나님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그게 자꾸 나온 나와? 나와 예배는 자꾸 들여 목사님 자꾸 말씀은 자꾸 하시는데 나는 안 믿어져 안 믿어져 그 어떻게 해 이렇게 여러분 낙심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아무리 내가 믿음이 없고 형편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 저는 이렇게 선포하고 싶어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믿음이 있어요. 하다못해 교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습니다 교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산을 옮긴다 라고 말씀하세요 예. 자, 여러분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제가 확정시켜 드릴게요 저 오늘 예배하러 나오셨잖아요 이 밤늦게 오늘 굉장히 추운 날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밤늦게 예배하러 나오신 것 이거 믿음 아닙니까? 예. 이 대단한 믿음이죠 이밤 이밤 시간에 테레비 프로도 좋은 거 많은데 연말, 예? 뭐 가요톱 뭐 이런 거안 합니까? <웃음> 아니 이 늦은 시간에 옷 갈아입고 이 송구영신 예배 나온 거 여러분 그거 믿음 아닙니까? 지난주도 어떤 분들은 주일 가게 문딱 닫고 교회 와서 예배 드렸잖아요. 그거 여러분 대단한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죠? 제가 지난주에 이제 이제 재정 이제 다음 주 재정 그, 재, 그 우리 재직회 준비하려고 딱 보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정말 재정의물고를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자꾸 열어 주셔 가지고 많이 막 감사했어요. 예. 네. 그 중에 이렇게 11주 하는 교인들을늘 봅니다. 근데 뭔데 참이 야, 참 대단하다. 대단하다. 교회 나오신 지몇달안 되는 어? 누구? 아직 집사도 안된 그런 분들이 십일주를 하세요 여러분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대단한 믿음이죠 그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대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기도의 집다 보면 아침에도 예배하러 오시고 젊은이들이 청년들이 저녁에 예배하러 와가지고 밤 10시, 11시까지 예배하고 가세요 여러분 정말 대단한 믿음 가진 우리 교회 아닙니까? 예수님은 겨자시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을 옮길 거다 그랬거든요 하다못해 하나님 나 믿음이 없어요 아, 그 정도 믿음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믿음 주세요 라고 기도하신다면 그 갈망하는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지금 구하는 믿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우리 다 믿음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다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가진 그 믿음 가지고 이제부터 다 자주자주 자주 하나님께 반응만 하면 돼요 할렐루야 다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에게 다그 믿음 주셨어요 여러분의 모든 일에 여러분이 가진 그 믿음으로 이제 더욱 주님 바라보고 그 믿음으로 주님 의지하려고 그러고 그 믿음으로 기도해보시고 그 믿음으로 예배하시고 그 믿음으로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그 믿음으로 한번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여러분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서 반드시 어느 순간인가 우리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생기는 것을 깨닫게 될 줄을 저는 믿습니다 어느 순간인가 자기가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믿어져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의지가 되는 거야 여러분 그런 일이 우리에게 있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저는 빌리포서 1장 6절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 신하느라 우리 마음에 오신 주님은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용사로 그분이 우리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착한 것이나 거 성실한 것과 다릅니다 믿음은 놀라운 능력인데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게 되면 아까도 이야기했죠 짚을 수 있는 지팡이 하나만 있어도 얼마나 편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에요 엄청난 축복 근데,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그 믿음, 하나님께 큰거 요구하지 않으세요? 아까 제가 얘들은 어린아이처럼 크죠? 단순하게. 주님 바라보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머리 막 쓰지 말고, 그렇게 한번, 하나님 한번 불러보세요. 하나님 하고 찾아보세요. 그렇게 주님 의지하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새해에 마지막에 이거 하나만이라도 한 가지만 더 한번 챙겨보세요 한번 따라 합시다 코란데요 나의,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 앞에 있다. 자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했던 믿음과 운데 13절 한번 볼게요 13절 자다 같이 큰 소리를 시작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해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 다윗은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살고 있다는 것을 확신했어요 그런 때로는 원수들의 공격 앞에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도 하였으나 이내 그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 내 생애가 나의 삶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멘.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이죠 원수 앞에서 어떤 때는 미친 척 하면서 자기 목숨을 부지했지만 그럴 때마다 그는 속으로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사정을 알고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을 기억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그는 환란 중에서도 오히려 찬송할 수가 있었고 11절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 적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의지하리까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믿음의 눈을 열어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바로 주님께서 우리 곁에 서 계십니다 그러므로 진정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아는 자입니다 그 앞에 그냥, 그냥 앞에만 두지 마시고 제가 어제와 오늘 하루 종일 찬양한 곡 부르면서 하나님 제이 송구영신 예배 때에 저에게도 하나님 그냥 하나님이 믿어지고 그냥 의지가 되는 이 은혜를 저에게 더 주시고 아멘. 무엇보다 이 송구영신 예배 찾아오는 우리 새날개 모든 성도들에게 어린아이들에게까지도 그냥 하나님이 믿어져 하나님 아멘. 하나님이 나를 돕는 자이시지 그냥 믿어지니까, 네. 내년도에, 올해, 무슨 일이 생길 게, 그게, 그게 내게 두려움이 아니에요. 하나님 믿어지는 사람이 뭐가 두려워하겠어요? 하나님이 신뢰가 되는 사람이게 뭐가 여러분 불안하겠어요? 그래서 오늘 그 은혜를 여러분 받으실 거예요. 새해는 그 은혜를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오톰의 자동적으로 하나님 믿어져 버리면 요내 한계 바라보지 않아요 네. 그죠? 상황과 환경 바라보고 질질 짜지 않는다고요 그것은 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진짜 의지가 되어지는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늘 불안하고 두려운 게지요 새해에는 그 불안과 두려움이 삼점 아침에 안개가 그치듯이 다 그쳐져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모든 일들 모든 순간마다 그냥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이 자동적으로 믿어져서 아멘. 그러므로 이다윗처럼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니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 의지하니 나는 오히려 찬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그런 고백이 여러분의 입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2020년대에 많이 많이 터져 나오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우리 찬성한 거 부르겠는데요 주보 순서지 안에 뒤에 가사 있어요 이 악보를 못 구했어요 근데 오늘 맨첫곡 이거 했는데요 제가 이, 가, 이 노래 세, 세 곡인데 이 노래를 택한 것은 제가 오늘 이 노래를 어제 오늘 종일 종일 들었어요 왜? 오늘 제가 설교하는데 이한 가지 가사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건네 나중에 그 가사가 나와요 주님 우리 성도들이 세상이 좀 두려운 걸음일 수 있지만 세상이 그러나 주님과 동행하니 내가 하나님 앞에 사니 자동적으로 주님 의지하며 오늘 오늘 하루하루를 걸어가는 2020년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소원과 기도가 들어있기 때문에 굉장히 고백적인 찬양이 될 겁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워싱팀들도 마이크 잘 잡고 이곡 간복에 부르면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큰 글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것. 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세라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 가네 하나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기뻐진 삶을 줄게 드리네 한번더시다 은혜로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소도 내 마음 한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시 주님 앞에 나가 흥률로 나를 묻듯이 주의 눈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 가 동행하리 주지하며 오늘을 건네 아멘 아멘 주의 신세란 소바유 깊이 담으며주 예수의 품요를 채워 주의 마음을 닮아 가네 두려운 걸음 알아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 서 우리 사냥꾼을 기도합시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버리세요. 매일의 걸음마다 주님 동행하심을 믿으시고 아멘 주님을 의지하며 오늘을 살,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정말 믿어지고 하나님이 의지가 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더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여러분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될줄 믿습니다 우리 사람은 주여 부르며 오늘 말씀 가지고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